진짜 틴트 뭐쓰지 고민 고민하지마 오늘은 제가 좀 이쁘다 하는 틴트들 10종을 싹 모아서 빠르게 퀵 발색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세상에 틴트는 많고 같은 레드는 없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뿅! 아침 수업 갈때 출근할 때뭐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할때 휘틴트 스웨이트 휘뚜루마뚜루 MLBB 컬러 모닝글로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푸이에서 나온 벨벳 제형의 틴트로 벨벳처럼 부드럽지만 스웨이드처럼 보들보들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휴지로 두번 정도 덜어내어주면 묻어남도 적고 깔끔한 유지력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제품. 생각보다 착색도 굉장히 진하게 된다는 거. 다음은 가을 겨울에도 난 피치 코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확신의 피치상. 페리페라, 페리페라 잉크, 잉크 더 에어리, 에어리 벨벳입니다. 베벳입니다. 페리페라에서 출시한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의 신상 컬러로 인기를 끌고 있죠? 가을에도 적당히 화사하면서 너무 쨍하지 않은 피치 코랄 컬러로 묻어남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가성비나 색상이 너무 예뻐 강추하는 제품. 살짝 핑크로 착색이 되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브랜드를 싹 리뉴얼한 문샷에서 출시한 문샷 퍼포먼스 립 플러 픽싱 틴트. 저는 04번 리듬스루를 가지고 왔는데요 브릭과 오렌지 컬러를 오묘하게 섞어 브릭 오렌지 컬러를 완성했습니다 시중에 보기 힘든 흔하지 않은 컬러들을 잔뜩 출시해서 더욱 돋보이는 라인이고 휴지에 두번 정도 덜어내주면 묻어남도 거의 없이 올해 고발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착색도 핑크나 형광기 없이 그대로 되니 만족만족 대만족 다음은 라카에서 나온 비건 틴트 라카 스루티그램틴트 반투명하면서도 매끈한 광택이 매력인 이 틴트는요 그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혈기를 살려주는 제타 컬러를 픽해봤습니다 진짜 데일리로 막 발라도 예쁜 컬러 게다가 휴지로 가볍게 덜어내어주면 건조해지지 않고 윤광은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취향껏 연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발색이 반투명한 만큼 착색은 연하게 되는 편이라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신생 브랜드죠 무지개 맨션 오브제 링퀴드 무지개 멘션에서 비건 리퀴드 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브제 리퀴드 4번 어펙션인데요 독특한 외관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죠 적당한 채도와 혈색을 확 살려주는 레드 컬러로 오늘 살짝 립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때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는 컬러입니다 생각보다 휴지에 덜어내도 묻어남이 많이 없고 뽀송뽀송하게 고발색이 유지돼서 요즘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딘토에서 출시한 블러글로이 립 틴트 201번 노빌리타스입니다 역시 이 비건인증 탕탕 받은 브랜드라 믿고 쓰지호야그 중에서 저는 자연스러운 코랄 컬러인 노빌리타스에 손이 많이 가는데요 노빌리타스란 고결이란 뜻으로 소프트한 코랄 컬러입니다 휴지에 덜어내면 살짝 윤광이 남아있고요 착색은 형광기는 돌지 않고 굉장히 연하게 남는 편이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라비오떼에서 출시한 베일 틴트 링글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링글은 코랄에 브라운을 더해서 너무 어둡지도 너무 쨍하지도 않게 조화를 이룬 맑은 벽돌 컬러랄까요 화사하게 혈색을 살려주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날씨 좋은 가을, 외출할 때 바르기 딱 좋은 컬러입니다. 휴지에 덜어내면 역시 적당한 윤광이 남아 매끈한 립을 연출할 수 있고 착색이 자연스러운 편이지만 아주 살짝 핑크빛이 나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토니모리에서 나온 아킹한 고발색 틴트 립볼륨 글로우 틴트 저는 02번 세이예스를 들고 왔습니다 쨍하고 밝은 레드 중에서도 진짜 쨍한 오렌지 레드인데요 이 제품은 여러분 밤에 바르고 나가면 진짜 오, 너무, 너무 예뻐 보인다니까 낮에는 살짝 좀 쨍한데 싶지만 조명이 은은한 저녁에 보면 이목구비 또렷하게 팍팍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휴지에 덜어내도 거의 지워지지 않고요 매끈한 광택도 살아있어서 유지력이 짱짱한 제품 게다가 미친 착색 오, 오, crazy. Crazy. 마지막 제품은요 메리몽드 아, 아, 체리 하트 텐트 두 가지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청순 체리와 리얼 체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가지가 궁합이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청순 체리는 베이지 핑크 컬러로 립 베이스로 사용하기 딱 좋고 단독으로도 쓰기 무난한 컬러인데요 너무 하얗거나 붕 뜨지 않아서 매트한 마무리감인데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청순 체리를 단독으로만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여기에 리얼 체리를 한 방울 톡! 그라데이션 립으로 만들어주는데요 가죽 자켓이나 올블랙 패션에도 잘 어울릴 듯한 강렬한 다크 체리 컬러로 단독으로도 쓸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포인트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리얼 체리로 풀립을 완성하면 거의 뭐 뱀파이어 세언이 완성. 완성 청순 체리 컬러는 살짝 핑크빛 착색이 남고 리얼 체리는 레드 컬러로 착색이 남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짜잔 오늘은 이렇게 해서 10종 틴트 추천 발색 퀵 리뷰를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틴트만 쏙쏙 뽑아서 가을에 느낌있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